제가 있는 곳은 춘천시 근화동의 조각공원입니다. 주변으로 호수와 분수가 어우러져 가족 나들이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알맞은 곳인데요. 이번 주말에도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공원에 들르셔서 무르익은 봄의 정치를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있는 주말 이번 주에도 도내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1970에서 80년대 성장을 이끌며 강원도 경제기반의 중심이기도 했던 석탄산업. 탄더미 가득한 갱도에서 고단하게 노동을 이어가던 광부들은 찬란하게 빛났던 과거 산업화의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폐광지 광부들에게는 반평생 지하광산에서 일한 탓에 진폐라는 씁쓸한 훈장이 남게 됐습니다. 태백철암탄광역사촌 아트하우스에서 태백지역 진폐요양인들과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선미술전을 펼칩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꿈을 나누다 전입니다. 김기동 태백탄광문화연구소 대표를 중심으로 국내외 20명의 작가가 이번 전시를 위해 40여 점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박노철, 박종호 사진가는 꿈이라는 주제로 풍경 작품을 전시하고 임주원 작가는 눈 내리는 저녁을, 이희숙 화가는 골판지로 작업한 지붕을 내놓습니다. 최소 100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30에서 50만 원에 판매되고 판매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환원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강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돌을 찾은 필리핀 박이오 씨의 작가들도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그 우리 나라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되어져 가고 있었던 밑바탕은 어 그런 광부들 그 다음에 이런 산업 전사들이였지 않았나 그래서 광부가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이제 산업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들의 명예가 회복이 되고 또 앞으로도 합당한 보상이 또 이루어지기를 어, 기대하죠. 예. 어 작가들은 평상시에 작업을 하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그림 그리는 일인데, 나눌 수 있는 일이면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작품을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구매하는 것대로 또 기부가 되고, 또그 구매된 금액을 그 자산하는 마음으로 또 전체 뭐 기부를 하다 보니까, 어 좋은 의미로 남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서, 어, 꿈을 가지게 되고 꿈을 나눴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예술인들의 재능을 폐광지역 이웃을 위해 나누는 꿈을 나누다전은 태백 철암탄광역사촌 아트하우스에서 오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